오늘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전부 쓰자 쓰자 어차피 이거 모으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일단 스탠드부터 새로 뽑자 일단 스탠드부터 뽑읍시다 스탠드를 좀 바꾸자 음 지금 갖고 있는 게 다음인데 네, 너무 심각하죠? 바꿉시다 이거 여기 거 나올 때까지만 뽑아봅시다 노란색깔 노란색깔 전설의를 나올 때까지만 좀 뽑아보자 9만개 정도밖에 없기는 한데 킬더킹? 아니야 9% 아니야 음. 뭐야 이 사람들 어떻게 순간이동하는거야? 나한테? 아또 다음이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이 파이팅 패스 언제 끝나냐고? 어 나왔네 <웃음> 끝! 가디언 오케이 가디언 뽑았네 뭐야 얘 머리가 없어? 너얘왜 머리가 없어? 얘 전설? 얘도 전설이지? 오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뭐지? 자 남은거는 킵할까? 아니면 치카라를 그냥 다 쓸까? 여러분들 이거 킵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쓸까요? 음 이거 이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거 파이팅 베서 3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뜬게 없어야지. 기파라고. 오케이 나르니는 말안 들어. 나르니 청개구리 양. 음. 나르니는 말안 들어. 근데 내가 애니 파이팅 베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나 올스타 타워 디펜스 할 때마다 느끼는 게왜 얘네들은. 그, 주인공이 더안 좋을까? 주인공보다 주인공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애들이나 주인공이랑 싸우는 애들이 더 좋아. 뭔가 주인공이 제일 좋아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별로 주인공들이 다안 좋죠? 음. 주인공들이 안 좋아. 탄제라도 주인공이잖아. 그, 기멸의 칼날에. 그리고 카네키도 도쿄굴 그 주인공이고 올마이트도 주인공 아닌가? 아 그래요 주인공 중에 좋은 거 하나 있긴 하네 멜리오다스 그래 그래 7대대에서 멜리오다스 좋지 어음7대대에서 멜리오다스가 주인공이잖아요 어 그렇지 데쿠가 주인공이라고? 아 그래? 올마이트 주인공 아니었어? 올마이트 영상 있길래 근데 얼마에 트는 무슨 만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둔 나일로 아나로 아카데미 어 나름 님은 나쁜 유튜버입니다 샹크스는 나름 님한테 삭제 버튼을 당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뭐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럴때 이럴때 해야되는거 있잖아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해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샹크스를 7500킥하나에 버리고 그런 요런 느낌인데 음 이탈치? <웃음> <웃음> <어이, 잠깐만. 웃음> 어 잠깐만 어? 어? 어 <웃음> 어, 뭐지? 잠깐만! 어? 어? 아, 잠깐만. 나, 나 대사 까먹었어. 잠깐만. <웃음> 아니, 좀 뜬금없어. 갑자기. 어, 갑자기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이타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어? <웃음> 어? 오. 어, 좀, 좀 뜬금없이 나. 좀, 좀, 아, 어, 잠깐좀 좀 뜬금없이 나왔는데? 어, 물, 물, 알겠습니다. 어, 뭐야? <웃음> 아이. 저, 여러분들, 이거 장난삼아 하는 거라서 녹화도 안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장난사마 찍는 거라서, 녹화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 홈런 가는데, 에. 뭐지? 어 그냥, 그냥, 장난사마 이거 다 돌리고, 보스레이드 하러 갈 생각이었는데, 가작스럽게 이타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에. 어..음.. 어 내가 볼 때, 오늘, 오늘 여러분들 올린 영상 있잖아요. 에이 오늘 영상을 올려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벅스 이벤트를 지급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어 그것 때문에 감명받아서 우리 운영자분들이 감명받아 감명받아서 어 그러는 게 아닐까? 라는좀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어. 오 예. 어 예. 어... 어... 어... 어... 어... <웃음> 그리고 아마 우리 샹크스의 영혼 그 샹크스의 영혼이 이타치를 뽑게 해준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어, 그런게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이고야 갑작스럽게 이타치가 어, 저한테 이제 오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이 이타치 뽑으려고 진짜 고생 고생 고생 고생을 다했는데 어, 왔네아 이제 우리 이 없진 없죠 여러분들 아이 타치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저도 방금까지 이 타치 없었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까지 이 타치 없었어요. 예. 그냥 농담삼한 말입니다. 음, 아, 다뽑아간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 그러면? 샹크스 뽑았지, 이타치 뽑았지, 고우크 뽑았지. 아 아스타를 못보았네 음 아스타를 못보았구나 아스타를 음 그러네요 아직까지 아스타는 뽑지 못했고 음아스타는 아쉽게도 못보았네요 오늘 근데 되게 잘된다 전설 아까 뽑고 이타치도 뽑고 그럼 샹크스는 필요 없어졌죠? 네 팔도록 하겠습니다 샹크스는 이게 필요 없어졌어 이타치가 있기 때문에 샹크스는 쓸모가 없어요 음. 나머지 두개도 써버리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제가 뽑아야 되는 챔피언 지금 여기서 뽑았던 챔피언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뽑은거 이타치 샹크스 보쿠 어, 사스케 이치고 어브로즈, 예, 보로스 제모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전부 다 뽑았었습니다 네싹다 위에 음 전설 등급 모두 뽑았고 이제 신화등급에서 아스타 빼고 아마 다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추후에 아마 코드 나오면 아스타도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다행히 이렇게 이타치까지 뽑았으니까 아 좋다 이타치까지 뽑았어 이제 신화 등급! 어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샹크스 버리고 사스케 버렸다고? 아니 이타치 있는데 사스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진짜로 어...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사스케 하이오환이야 이타치 하이오환이야 어... 이타치를 버리고 나 사스케를 뽑시다 싫어! 안 돼요 나 사스케 팔아가지고 이타치 이제 버리면 안돼안돼 안 돼, 이제 이제 생겼네요. 음, 멜레오다스로 그, 공격력 박을 올리고, 이타치로 차크라 올리면 되겠다. 그리고 거물릴 때 아스나 쓰면 되고. 딱 됐네.